자세교정 초보 프로그램 7주차 복부강화 운동 우선 야구공으로 복부 마사지부터 해보겠습니다. 갈비뼈 명치부터 치골까지 다섯 포인트로 나눠서 릴리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공을 포인트에 넣고 엎드려서 다리를 왔다갔다 좌우로 이동해주세요. 온몸에 힘을 빼지만 복부에는 충분히 무게가 실리도록 해주세요. 포인트를 1분씩 릴리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명치 바로 아랫부분부터 시작합니다. 두번째 포인트 2-3cm 아래로 야구공을 내려주세요. 세번째 포인트 야구공을 2-3cm 아래로 옮겨주세요. 네 번째 포인트 야구공을 2-3cm 아래로 내려주세요. 마지막 포인트 시골하고 가깝게 야구공을 또 아래로 내려주세요. 야구공을 빼고 바로 누워서 배를 살며시 문질러주세요. 이번에는 윗몸 일으키기 동작, 롤업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뒤에를 받쳐줄 쿠션이 필요합니다. 쿠션 끝을 엉덩이로 앉아주시고 골반을 뒤로 누워서 골반이 앞으로 전방 경사되지 않도록 하고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게 날개뼈 아래 등근육에 힘을 주어 내려줍니다. 복부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호흡을 하면서 안쪽으로 조여줍니다. 그럼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가시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다시 반정도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가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을 앞으로 당기면서 다시 내쉬면서 올라옵니다. 내쉬는 숨에 복부를 조여서 복부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방향을 바꿔서 왼쪽부터 해 보겠습니다. 내려갈 때는 왼쪽 등이 바닥에 닿았다가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때 골반은 고정입니다.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리 들어올리기 동작 레그라이즈를 해보겠습니다. 폼롤러를 골반 아래에 대고 동작을 하실 때 절대적으로 척추가 과신전이 되지 않도록 중립을 유지하는 게 아주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골반 아래 천장관절 쪽에 롤러를 대주고 양쪽 다리를 들어올려줍니다. 무릎을 펴주고 한쪽 다리를 잡은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를 천천히 밑으로 내려줍니다. 발끝에 힘을 주고 길게 늘려서 동작을 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잡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다리씩 교차해서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벌어지거나 무릎이 구부려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번에는 양쪽 다리를 동시에 내려줍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범위에서 다리를 최대로 내려줍니다. 이때 절대 허리가 들리면서 꺾이지 않도록 복부를 납작하게 조여주세요. 호흡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버티기 해줍니다. 다리를 천천히 내리고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올려줍니다. 버틸때는 천천히 호흡을 계속 연속해서 해주세요. 다시 한번 천천히 다리를 내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들어 올려줍니다. 발을 천천히 바닥으로 내리고, 롤러는 골반에서 빼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쭉 펴고, 팔도 위로 쭉 펴서, 풀바디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또 위로 들어주시고, 좌우로 쭉쭉 번갈아가면서 전체를 스트레칭 해주세요. 복부가 약하신 분들은 이 동작을 하시고 난 다음에 허리가 뻐근할 수 있으니 허리이완 동작을 마지막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복부가 약하거나 호흡이 잘 안되는 분들은 예전 호흡운동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하시고 연습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고요. 운동후 광고 시청 한 편씩 해주세요. 그럼 안녕.